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을 제작하실 때 캡처를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캡처를 빠르게 할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짧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안에서 캡처를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 상단 부분 삽입에 들어가시면 여기 스크린샷이라고 있어요 이 스크린샷을 누르시면 내가 지금 열어뒀던 었 창들이 보입니다 이 창들을 한 번에 캡처를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제가 만약에 지도 안에 있는 이한 부분을 캡처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수 있냐면 스크린샷 화면 캡처를 누르시면 방금 전에 열었었던 그 화면을 캡처를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톡 내려놓으면 바로 파워포인트 안에 캡처가된 것을 볼수 있어요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용자분들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디자인 아이디어라는 것이 뜰 텐데 이 디자인 아이디어를 톡 누르시면 한 번에 이미지가 채워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하나하나 자르지 않아도 쓸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미지를 꽉 채울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키보드 왼쪽 하단에 윈도우 키가 보일 겁니다. 그죠? 윈도우 키, 쉬프트, 그리고 S를 눌러볼게요. 즉, 윈도우 쉬프트 S를 누르시면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윈도우 자체 내에 설치되어 있는 캡처 프로그램이 뜨게 되는 거죠. 위쪽에 보시면 사각형 캡처, 자유형, 창 캡처, 전체 화면 캡처 등이네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이첫 번째 것을 선택해 주시면 사각형 캡처를 내 마음대로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캡처를 하신 뒤에 바로 파워포인트에서 컨트롤 V를 누르시면 똑같이 캡처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곡선 형태로 자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윈도우 시프트 S 다시 한번 누르시고 여기 상단에 있는 자유형 캡처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해서 캡처를 해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캡처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신문 스크랩 같은 거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신문에 있는 제목 같은 것들을 파워포인트 자료에 많이 쓰시곤 하는데 이때도 윈도우 시프트 S 눌러서 제목 부분만 드래그 해주신 뒤에 바로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캡처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캡처를 해 주시면 꽤 빠르게 신문에 있는 제목 같은 것들도 캡처해 줄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워드 같은 데도 바로바로 바로 어,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쉬운 팁 하나 알려드려 봤고요.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